저 한강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웃음> 홀로 내 주중이야 그렇지 우리 막 예전에 평가 끝나고 같이 이제 다 같이 와, 정기 막 정기 바람쐬러오자막 이러면서 한강 오고 그랬었잖아 다 동행해서 다 아, 같이, 같이 <웃음> 갔죠 한강 맞아 우리 오늘 S보드 갖고 왔잖아 맞아 s 보 저기 그 S 뭐지? 그냥 보드 타는데? 뭐라 해야 되지? 평평한 어. 뭔가 보드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거기 있다가 한 가봐도 좋을 것 같고. <웃음> 제가 타고 제가 아직 타본 적이 없어서. 음. <웃음> 연준이 형한테 배울 것 같아요. 연준이 아, 형이 스 내가 미국에서. S보드. 초등학교 때 아주 동네에서 S보드를 <웃음> 내가 딱 <웃음> 날렸지. 또 이름을 또 날렸지, <웃음> 형이 <웃음> 우리 기여 <웃음> 카이. 뿌리 한번 해줘. 이 <웃음> 아. 타이라 <웃음> 니까저기구 와, 근데 저스트장은어 아, 근있 이건 처음 타고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서 타볼까? 네, 한번 타보지. 타고 가야지. 사진 없는데 그전에 형이 한번 보여줄게 아, 좋아요 형은 잘 타니까 잘 찍어드릴까요? 에이, 잠깐만 한손들수 있어요 아, 나 들고 탈수 있어 오. 오. 봐봐 전 같이 가라 이렇게 뛰어갈게요 음. 간다 네 오. 예. <웃음>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요 천천해지 <웃음> 내가 네, 해볼래? 자, 형을 좋아해. 해치고 있어 어, 왼발, 잠깐만 일단 왼발 놓고 <웃음> 어 그리고 그 약간 발을 S자를 그려서 <웃음> 와, 오, 야 잘하고 있다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한다 한 야, 논다, 논다, 논다? 논다, 논다, 논다? 네. 논다, 해봐 오, 잠다만다깐만 잠깐만, 잠 그거야 그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눈다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웃음> 된다 된다 된다 <웃음> 나이스 아예 uh, yeah.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으니까 예 오케이 와 잘한다 오오 <웃음> 오, 맞아 그거요 오 그래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맞아 오오 <웃음> <웃음> 저런 뭐? 어? 저아 근데 이거 너를 수제자로 임명해 줄게 아, 아 자, 역시 역시 한번 봐. 첫번제 수제자로, 수제자로. 아, 오케이 임명 오케이 <웃음>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멋있는 거 보여줄게 너 여기 고 있어봐 어, 그래요 <웃음> 형이랑 같이 이렇게 찍을게 아, oh, 예. Yeah. 잠깐만. 오, 예. 예. 아, 멋있어요. 오, 잘 타는다. <웃음> 역시, 확실히 다르네요. 제가 아직. 예. <웃음> 예. <Yeah. Yeah. Yeah. 웃음> <웃음>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어, 진짜? 아, 이때 네. 안 넘어지고? 아, 당연하 형이 너안 넘어지고 가면 밥 사줄게. 어, 진짜요? <웃음> 좋아요. 이러면, 이러면 꼭성공하더라고 꼭 이런 꼭하는데 아. <웃음> 진짜 잘하지. 좋아. <웃음> 좋아. 좋아. 한 바퀴. 아, 좋아, 한 바퀴 좋아. 얼마 안 남았어. 많이 남았지만. 좋아, 좋아. 한 바퀴. 안 돼, 넘어지안 돼! <웃음> 야. 형이 기회 두번 줄게 아 두번더 두번 줄게 두번 안에 돌면 인정해줄게 형이 저기까지 한 바퀴 돌면 오케이. 어. 당연하죠 야, 야! 이것도 아니야 여기 아 진짜요? 오케이? 여기 딱 좋아요 <웃음> 진짜 꼭 성공한다 한 번에 고! 자너두번 남았다잉? 뭐야 <웃음> <오>, 잘해 아이정도두 바퀴도 둘씩 야, yeah. 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도 여기 넘어가버렸 <웃음> 아, 제가 여기까지 가는데 넘어지겠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 포함 안 되죠? <웃음>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너 <나> 세울게! <생각해. 웃음> 바로 넘어지 <웃음> 아, 여기까지는 못 고! 꼭... 어차왜안 왜 되는 건데! <웃음> <웃음> 어, 너밥못 먹어! <웃음> 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나는 이거 연진이 형이 다 <웃음> 연진영이. 네. 연진이라고 연진영 다닌죠. 뭔가 비엔나 소시지 들어갔구나 오케이. 여기 음, 안에 음. 저희가 여기 안에 저희가 전원 버튼을 누르. 이렇게 살이들이 있고 음. 떡살이 있고 햄도 있고 연준이 연주... 형은 뭐 집어넣어? 나 양파 넣고 비엔나 소세지도 아, 비엔나 소세지 좀 거기다가 만두랑 비란드라이 라면을 원래 스프부터 먼저 넣고 끓여야지 맛있어 아 진짜요? 다행이야 아, 내가 라면을 아주 좀 강도를 약하게 해서 성를이 성중... 맛있게 먹어요 연준이 형 <웃음> 자 음. 먹어볼까? 아, 나 없다. 그러자. 먹어보자. 오 연준이 형부터 오숟가락으이이렇해 어, 해서 먹네요나 5. 야겠어어어볼래요치 치즈. 응 치즈랑 5. 5. 5. 5. 5. 5. 어, 네 국물 <웃음> 아 너무 좋아 니까 고소하지 야잘 yeah. 먹겠습니다 어 떨어진다 <웃음> 에버랜드다, 에버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에버, 에버랜드 그러면 이제 뭘 탈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잠시만요 한 저쪽으로 가봐야겠군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 어? 더, 더블 락스팅 신다 <웃음> <쉰다. 웃음> 이제 탈 거예요. 어, 어. 네 앞자리는 아직 그, 레버 그, 고정 안 살려고 고정안돼 있어요. 네, 자, 고정. 네앞자리 레버를 위 아래로 힘껏 흔들어 보세요. 올라가는 레버 없는게 정상이고요 15, 15, 15, 15, 15, 15, 15, 15, 어? 주세요. 간다 간다 코피가 팡팡 코피가 팡팡 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얼굴 어떡하지 아이고야 어 잘생긴 민지이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 아, 행나해나 스트리스를 탈 거예요. I'm ready. Let's go, 오. 아. 얼굴 살려. 얼굴 살려. 한지 여기까지였습니다 yeah. 여기 오면은 츄러스 열어야겠죠? 츄러스 올걸 안녕하세요 저기시 츄러스 하나만 지을 수있네 3,3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모자 사야겠다. 근데 에버랜드엄면는 모자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아, 뭐 사지? 다 아, 귀엽다. 거울, 얼지 거울? 아 아니, 귀여워. 네, 여러분. 모자 샀어요. 네. 귀엽죠? 저도 알아요. 네. 내려와서 저는 판다월드 가서 판다 볼 거예요. 판다 있나? 제가 이거 썼으니까 판다도 친구인 줄 알고 좋아하겠죠? 사람으로 안 보겠죠? 네. 판다 판다 판다 보러 가야지. Panda World. 쪼름. 네. 판다 판다 판다 대나무 씻고 있어 판다. 어. 귀여워. 오 완전 귀여워. 와, 진짜 짱 귀여워요 헐, 심술쟁이네? 안녕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너헐 네, 지금 밥 먹고 방금 나왔는데 물어보시나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타고 싶었던 티익스 패스는 못할 것 같아요 터 모래 모래모래 잘 당하니까 그래고 지금 그래서 다른 롤러코스터들을 한다고 해서 대신 그거 타나 가볼까 합니다 티익스 아, 패스 저기 하고 싶었는데 음에 멤버들과 올 기회가 있겠죠? 아쉽네요 출발! 열차 이용하실 때는 허리 좀 타고 고개고관자이용주니다 제가 코스 타면 저 위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일 있었는데 죄송서서다죄송서니다이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다그다다음에 같이 보자 우리 멤다 얘들아 니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죄다죄다죄송합다죄어합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아, 아, <웃겨. 웃음> 지금 다시 광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 너무 아쉬워. 아, 벌써 하다니. 얼마만에 <목소리> 오늘 애버랜드데저안 <M> <웃음> 갈래요 저안 갈래요 다 가야, 가야 되겠죠 다시 연습하러 가야겠죠 네 그렇죠 전혀 발걸음이 무겁지 않아요 으아 <웃음> 이도 너무 아, 그, 한 번으로 치자. 네, 이럼 서왕력,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그리 우리, 우리, 우리, 머리가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저나있 와, 딱각 이거 로워 풀어담 주잘 살려주는 거두 네. 명만 해볼까요? 네, 네, 우워워와 우와 우와 우와 네, 네, 네, 네, 네, 네, 우와 우와 우와 네, 네, 네, 네, 워워어워 되어 네, 네, 우와 우와 우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즐겁게 즐겁게 어아 행복하다 여긴 <여기> 어디야? <웃음> 아 말리로요 말리, 말리. 말리. 말리. <웃음>